아, 에이씨, 7시 반에! 8시 반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, 7시 반까지 가야되 아... 아... 준비하려. 장이라도 한번 소개를 해줄까? 티셔츠는 하드락카페 이거좀 많이 아실거예요 이거 <웃음> 브랜드도 아니죠? 그냥 그런... 빠조빠 이건 아마 직구로 구매하실 수있을거니다 그리고 바지는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 신발은 에어팟 에어팟? 에어맥스 스카 콜라보 제품입니다 불포고함 같아요 기록을 편집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야기가 없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. 제가 뭐 패션을 다루긴 하지만 종종 그런 인생 이야기도 하잖아요. 뭐 유튜버도 결국 사람 다는 곳이니까. 사랑해. 아이고 그래. 아이고 그래. 러 잘 있었나? 아이고, 고소, 고소. 다 단이고. 다리 또 빠진다. 하지.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. 제가 4년 정도 서울에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부터. 뭐 안좋은 일까지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저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어서 어떤 상황이든 좀 긍정적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 그 보드 아직 있나? 어? 야 이거 몇년 만이냐? 너무 쉽게 잘 있었니? 그래. 그, 그런게 많이 나왔대. 엄마가 쿨하다고. <웃음> <웃음> 맞다. 마지막에 뭐라 했더라. 꽃길만 걸으랬나. 조심하시면 어, 어. 꽃길만 걸으랬 <웃음> 아, 엄마가 쿨하시네요. 자꾸. 아이고 어찌 됐든 간에 엄마 걱정 좀 안하거나 좀. 아따 걱정 마서 조만간 일만 찍는다니까 제가 요즘 그래도 좀 큰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달 전에 퇴사를 하고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튜브랑 이런 저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불확실성의 연속이란 말이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항상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래도 내가 진짜 유튜브로 잘할수 있을까? 천명을 나 혼자 힘으로 모을 수 있을까?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 이게 맞나? 저거 에 맞나? 근데 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? 엄야 음, 이거 봐봐 뭐 잡았나? 대박 사랑이 왔네 뭐? 강아지 키우지 말자던 엄마 특 에이그 갔어 <웃음> 복지. 어렸을 때부터 제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는 못해도 친구는 잘 사겨라 어,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얻을 거는 무조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에게 심어주셨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아까 그 나왔던 강아지 친구 이름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이고 이쁘다 <놀람> <놀람> 뭔 소리야 그 사랑이 이름을 지은 이유도 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아지 이름 딱 부르면서 사랑아 사랑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 그런 사랑스러운 아침을 보내자고 해서 이름이 사랑이가 된 거예요 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된 거죠 사랑이 한복 입어서 한복 꽃이네 꽃 i s i my d a is well My d a u g h 네. 네. 아! 뭐요? 예 아, 뭐예요? 와, 한 시간 걸린다. 그데 내가 바로 간다니까 거기로하데뷔론고 나면서 부산 사람들에게 항상 화나있거든 그리고 제가 부산 갈 때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야구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해지고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너 얼굴 나도 되지? 뭐 먹는데? 아니 너뭐안물을 거면 살안 찌는 거 먹던가 피자 같은 거 음좋 <웃음> <저도> 좋다 <웃음> 어차피 돈은 다 같이 내는 거 아이가? 당연하지 도치. 너안 먹으면 너가 거손해다 우리가 손해가 아니 피자집에 샐러드 먹으면 되겠네 아니 먹어라 아니 샐러드 시킨 피자 나오는 거지 그래.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쁘다 보니까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와야 하데이 아이씨 아줌마 원래 부산은 깜빡이 반대로 킨다 이거 <웃음> <웃음> 해창이잖아요, 아, 네. <웃음> 해창. 회창. 헬창 누가 보면 진창인줄 알겠다 맨날 틱틱대고 뭐 장난치긴 해도 힘들 때는 좋은 얘기 해줬고 막 그런 좋은 친구들입니다 결국 이 사회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진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도 솔직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주변 환경도 가족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큰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주변 지인이나 친구,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 욕하고 누구 뒷담하고 이런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전파하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<웃음> 갑시다 잘가세요1 0만 유튜버. 부산 사투리 한번 해도. 가래가 가자. 미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가디. 이쁘네. 잘 입겠습니다. 어, 십만 원만 돼, 만 원. 그걸, 그걸 내5만 원에 샀다 이거지. 잘 입을게요, 오마이. 알았어. 이거 모슨 스타일이라고 할지 내가. 복 스타일. <웃음> 아웃도어 스타일. <웃음> 복고가 아니고 노스페이스. 나 이거 좀해 이거, 이거. 이거. 이 아이고. 아이고. 부산의 정이다. 정이기는 집에 집에 정이. 엄마의 반찬이 아. 엄마 사과 사과 또? 들어갔나? 안 들어갔는데 어. 칼 났다 야. 사과를 한번세 개만 던냐 봐라. 안 들어가네 찟. 아무튼 여기 또 그거 배 하나 였잖아. 하는 게더 들어가야 되겠네 이거 많아 많는데 같이 갈까? 아. 아이고 풍족한 서울 생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용돈으로 돌아온다 60만 원 한 달에 50월1 0 0 0번0 원래 원글 50만원씩 줬잖아 처음에 3 0만 주고 2 0만 주고 이렇갔나 오면 그쵸 자 이리 쓰이소 알았어 사랑이도 잘 있고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봐 야간시 달라고 그래 간식 먹자 뭐? 아니 여기 <웃음> 왜 걸어 올라가라 <웃음> <죽잖아>. <웃음> <웃음> 벌써 다먹었 오케이 사랑양양. 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. 힐링하고 간다. 야 부산 오면 항상 제 충전하고 가네. 엄마랑 아, 사랑이야. 그 친구 저는 그래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위기는 올 거고 본인이 결국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사회 활동을 하거나 혼자 스스로 좀 힘듦에 빠질 때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사람이 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밝고 낙청적인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좀더 와닿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도 제가 그래도 패션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나 내가 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공유를 할 거니까 짧은 인생 부정적이게 생각해서 좋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? 항상 된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성장해서 좋은 영향 나눠주고 돈은 많이 못 벌더라고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만 그냥 진짜 멋있는 사람,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즘에는 생각드는 게 돈은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Look, I'm not even sure My mind's a little clouded,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그래도 이번에는 좀 내려간 김에 또 무신사 영상 보셨죠? 그것 영상이 터져가지고 구독자가 3일 만에 좀한 2,0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. 또 어머님이 또 그런 거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고향 내려갔을 때좀 떳떳하게 <웃음> <웃음> 떳떳하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네달만에 거의 뭐 6-7천명을 찍고 돌아갔으니까 금에 환영을 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1만명을 찍게 되면은 재미난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소개 못드렸던 부산 편집샵에 다녀왔던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한번 돌아오겠고 그래도 오늘 영상이 조금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 asked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 p a c 저작권 And t h e